안녕하세요. 전자일기미입니다 네, 오늘은 어, 사모의 베딩에 대해서 쭈꾸미죠. 그러니까 쭈꾸미에 네, 대해서 어,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욕실 안에 물을 뿌려줌으로써 사모래가더 견고하게 바닥과 접착이 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물을 뿌려주고요. 보통은 영상에서는 이런 사물회를 퍼 올리는 거를 담질 않아요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꾸미 잡고 베딩을 하고 이런 영상만 보여지는데 저는 이제 모든 준비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어, 말씀드리자면 여기는 이제 전원주택이에요 전원주택이고 모든 욕실과 다용도실 현관 이렇게 사물회로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지금은 예,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이제 배합하는거가 또 생략돼 있죠 예,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짧게 짧게 준비를 해 왔습니다 이렇게 사무래를 질통에 퍼서 2층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까 내려온 그대로 해서 음, 계단을 타고 예, 현관도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해서 지금 베딩이다 끝난 상태이고요 지금 2층 욕실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계단을 올라가야 되고요. <웃음> 계단 2층입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이렇게 욕실이 꾸며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네, 사물에 많이 들어가요. 보통 인터넷에서 유튜브 보면 여기의 과정부터 시작이 되죠 제가 이제 과정을 다 보여드린 겁니다 타일이 결코 어 쉽지 않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타일이 어려운 거고 자 이제 베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건식과 석식으로 나눠지는 이제 욕실 공사예요 제일 처음에 하셔야 될 부분은 어 유, 유가라고 하죠 유가 유간데 발음상 유가라고 예, 말씀들을 하시고요 트랩입니다 베스트랩이고 트 어, 유가 먼저 기준을 먼저 설정을 하시고 저는 예, 뭐 이렇게 배웠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먼저 트랩 설정 높이 높낮이를 조절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서부터 이제 골고루 펴서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충만 잡아놓는거예요 전체적으로 대충 잡고 사물이기 때문에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조금 발로 디뎌서 이제 다지고 대충 잡는거예요 여기까지는 정말 다 대충 잡는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고대로 펼쳐서 잡는데 저는 수평대를 많이 이용합니다 저희 작은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톱날고대 기구대만 사용을 하시는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평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식과 습식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어, 깊이가 있으면 좀 벽돌로 쌓아놓고 하면 좋겠지만 어, 여건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각목을 어, 사용해서 단을 경계부분, 건습식 나눠지는 경계부분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대충적으로 다 잡았고 아랫부분에 있는 사물의 양이 많으니까 거기 좀 잡아주고 지금 물빠짐은 양병기 옆에 젠다이가 있기 때문에 왼쪽에서 그 오른쪽으로 물이 먼저 빠지고요 건식에서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로 내려와서 다시 왼쪽으로 트랩으로 이제 물 기울기가 그렇게 잡혀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어, 배딩을 했습니다 아래쪽으로 물이 빠져야 되기 때문에 예, 건식이 아까 습식으로 나눠지지 않았으면 그냥 한번에 잡으면 되는데 이렇게 저는 진행을 했습니다 어. 제가 전부 다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여기까지만 이렇게 잡아놓으면 이제 물을 뿌리고 기고대로 그냥 펴주기만 하면 돼요 깔끔하게 그러면 시공이 한결 더 수월해지겠죠? 네 요렇게 하고 타일을 시공을 하고 마감이 된 상태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일을 했어요 어, 영상이 길어지면 잘안 보시기 때문에 짧게 짧게 편집을 많이 했습니다 어, 영상은 여기까지 이고요 예,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어,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